로또 1등 당첨. 드디어 되고야 말았습니다. 기분이 생각보다는 그리 과하게 좋지는 않았고 그저 무덤덤 아니 얼떨떨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컴퓨터 모니터 속에 당첨번호와 내손안에 로또 영수증의 당첨번호가 같다는 것을 스무 번 정도 확인하고 있자니 기진맥진 힘이 빠지면서 뭔가 허탈해지기도 하고 약간 들뜨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1등에 당첨이 된다면 기절을 하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심장마비의 기운은 느낄 수가 없었고 기절 또한 전혀 김새가 없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내가 오히려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실감이 나질 않았달까요. 그저 어릴 적부터 50대가 들어서기까지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건 확실했습니다. 잠들기 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니 그간의 인생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는 국민학생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국민학생 때는 공부를 잘해서 엄마와 선생님 께 칭찬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공부한 기억밖에 없었죠. 그렇게 중학생이 되어 보니 제 주변엔 친구가 없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싫어하던 무리들이 고등학생 때까지 이어졌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식 때 무리 중한 녀석이 절교타가 앞으로 끌고 가서 제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모두의 웃음거리로 만든 일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더 심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죠. 입학식에 처음 보는 여자들까지도 대놓고 비웃던 기억에 엄청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나날이 심해지는 괴롭힘에 선생님들께 말해보았지만 학교는 그저 방관만 할 뿐이었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 딱히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여 매번 고자질 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시점 어머니께서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들켜버렸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조울증이 심각한 편이라고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답니다. 저는 그때 병원을 나오는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평생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아버지의 눈빛과 말씀. 사내녀석이 맞거나 다니고 쓸모없는 새끼라고 하셨었죠. 그 모든 것들이 사회생활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내성적인 성격과 지내온 환경 탓인지 어디서도 주눅들어 만만하게 보이고 우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말까지 더듬거리니 무시하기 딱 쉬운 케이스였죠. 사회생활을 할 때는 직접적인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지만 사회적 고립이 컸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회식할 때 혼자 야근을 하며 나중에는 후배들이 제게 일을 시키기도 하였죠. 그래도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저를 세상에서 가장 믿어주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줄 알고 최고인 줄 아는 아내가 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실했던 순간 소중한 아이까지 탄생하였으니 이 악물고 회사에서 버텼습니다. 긴 세월이 흐르고 그러던 와중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이라는 논제가 언론에서 화제가 되며 많은 회사들이 검열을 하기 시작했었죠. 당시 빠르게 과장까지 직급을 달며 묵묵히 저의 일만 하던 중 5개월 전 새로 부임한 상문께서 회사에 이것저것 조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 내부의 라인 파벌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악덕 직원들은 계급을 강등시키거나 좌천으로 지방으로 발령을 내셨죠. 그리고 저를 부르시더군요. 고생 많았다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외에도 세 명이 더 있었고 다들 서로 알고는 있지만 티도 못 내는 숙맥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만둔 회사지만 참 대단한 시절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말더듬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2년간 학원도 다녔고 아내의 추천으로 스포츠 댄스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 술도 배웠죠.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쓸모없는 새끼라고 하셨어도 발이 나는 날까지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저는 훗날 그렇게 배드민턴 동호회도 가입하고 스포츠 댄스도 다니며 직장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었죠. 늠름한 가장이 되어 일주일의 달콤한 꿈을 가지기 위해 로또도 구입하며 참 어렵고 힘들었던 삶이지만 꽤 즐거운 나날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시간이 지나다 보니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13명 당첨금 1 8억 6194만 4318원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또 다른 12명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같이 숨을 쉬고 있고 어떤 생각들일지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이제 은행으로 향하기로 하였고 다녀와서 아내에게 통장을 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순간 차를 타고 갈까 하다가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 지하철을 타고 노량진까지 가서 노량진에서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죠.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앉아서 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가슴이 미어지더니 마음속 어디선가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내 속도 쓰리고 머리까지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이제서야 내가 받았던 로또 1등 당첨에 충격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마음도 불안해지고 정신이 없어지는가 하면 멀미가 나는 것같아 다음 역에서 황급히 내려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하였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근처 약국을 찾아 청심환을 씹어도 먹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조금 가라앉는 기분도 들더군요. 다시 지하철을 타자니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 눈앞에 있는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쿵쾅쿵쾅 쿵쾅 나의 심장소리가 건물 내부에서 메아리처럼 들려오더군요. 당연히 그럴 리 없겠지만 제 귀속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글이 있어 바로 복권사업팀을 자연스럽게 찾으라는 말에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비상구 계단으로 빠르게 올라갔죠.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동년배로 보이는 한 직원분께서 어떻게 왔는지 물어봅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당첨금 받으러 왔구나라는 느낌이 물씬 풍겼고 저도 대뜸 네 제가 1등 당첨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웃으시며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초콜렛 색깔의 문이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하였고 노크를 하더니 잠시 후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보다 조금은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성분께서 안내를 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복권사업본부 지급과장입니다. 축하드리며 우선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그녀의 정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사무실의 숙연한 분위기에 또 주눅이 들어버렸네요. 로또 영수증 가져오셨지요? 가져왔습니다. 좀볼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내 정말 조심 조심 로또 영수증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급 과장님께서는 로또 영수증을 들고 눈으로 번호를 훑어보더니 갑자기 일어서고 복합기 같이 생긴 기계에 제 영수증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뒤돌아서면서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껴집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 확인되셨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 하면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굉장한 감동과 함께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눈을 크게 뜨고 있으니 컴퓨터에서 나온 지급 영수증과 함께 보관용 영수증을 제게 줍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확인하자 지급 영수증은 남겨두고 보관용 영수증은 은행 보관용이라며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듣는데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어 뭐라고 하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질 않네요. 뭐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기는 했으나 저는 빨리 아내가 보고 싶고 우리 아이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약 1시간 후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로또 1등 당첨 금액 18억 6,194만 4,318원에 세금 5억 8,144만 1,295에 복권비 1,000원을 빼니 12억 8,050만 3,023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와 있더군요. 요즘은 로또가 로또도 아니라는 말을 주변에서 하긴 한답니다만 제게 이 23억가량의 돈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꽃집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사고 옆 건물에서 편지 봉투도 함께 샀습니다. 딱 통장만한 크기로 말이죠. 그리고 집 현관 앞에서 편지 봉투에 통장을 넣어 꽃다발에 편지 봉투를 꼽았습니다. 현관 배를 누르고 아내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냥 들어오면 되지 왜 배를 누르냐며 문을 열어주던 아내는 꽃을 보면서 이게 뭐냐며 신이 났습니다. 생각해보니 근 3년간은 꽃다발 한번 해주지 않은 무심한 남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딸아이는 뒤에서 본인 꽃은 안 사왔냐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막둥이 3살 된 공주님께서는 제 바지 가랑이만 붙잡고 있네요. 그리고는 다들 소파에 앉아보라고 하고 아내에게 거기 편지 봉투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솔직히 로또 1등 당첨됐을 때보다 당첨금 수령했을 때보다 더 떨렸습니다. 아내는 무슨 날이냐며 용돈 넣었냐고 왜 이렇게 두툼하냐면서 봉투를 열어봅니다. 그리고는 웬 통장이 나며 열어보는데 그렇게 다소곳한 여인이 큰 소리로 억하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억을 봤으니 진짜 억소리가 났겠지요. 옆에 첫째 딸도 뭐냐면서 소리 지르고 막둥이 공주님은 못도 모르면서 덩달아 웃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아빠 로또 당첨됐다니 와이프가 갑자기 닭똥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에는 남다른 변화는 없었고 아직까지 뭔가 크게 하고 쓴건 없지만 그래도 풍족해진 마음의 공간에 조금은 달라진 기분도 듭니다. 이날 저희 아내가 제게 한 말을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빠가 너무 착하게 살아서 천사들이 큰 선물을 내려줬나 보다. 그것 봐 언젠가는 세상이 우리 오빠한테 큰 선물 한번줄지 나는 알고 있었어.